오 어, 있어? 어, 뭐, 있어? 저 있어요. 오 진짜요? 네. 짜 아, 아, 네. 저 언제 만들어요셨치원제요유치원인데유치원인 네. 제가 민규 댄스를 위해서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모자를 불러주면서 오오오. 아아. 아아. 이틀은 너. 이거 이거 뭐야. 아 좋아? 이거. 생크리닉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제 저희가 팀을 나눠서 떡국을 만들어 볼 건데 그 팀을 나누는 기준은 네. 여러분 이제 앞주면 입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도겸어 나도 싫어 뭐야? 아, 오! 도겸이 아, 저희팀 아. 이름이 정해졌어요뭘좋아습니까 네. 어, 네. 도겸이 수고해. 네. 아, 빈이 예상하고 요이고 네. 아. 아. 네. 아, 네. 네. 네. 떡볶을 아 말했을 때 떡볶 만들어본 아, 적 있거든요. 안물어어요맨날 엄마랑 같이 만드는데 도겸이 되안물어보어아가만어 한 사람은 또 제가 아니겠습니다. 아, 제가 아니긴 아니, 한데요? 다 아니죠. <웃음> 제가 아니긴 한데요. <웃음> 아니긴 한데. <웃음> <웃음> 그렇지만 오늘 정말 맛있게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어? 여러분이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떡국 배틀 네. 제가 맛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할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오늘 이 배틀이 네. 여러분 들 제가 잘하시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네. 사실 상품이 걸려 있어요. 상품이 있어요. 아, 상품이 근데 정말로 안 사람 없죠. 뭐가 상품이 있요 네, 그렇죠. 기대하기도 좋아. 아. 아 진짜 사실, 근데 진짜 아, 안 좋으면 같아게 그거보다. 진짜 안 좋으면 제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진짜요? 근데 인기형이 많았데 진짜 안 좋을 리가 있네요. 그렇죠. 진짜 안 좋을 리도 있긴 한데. 아, 그래, 그래, 그래, <웃음> 그래도 제생각엔 아마 좋을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나 열심히 할게요. 대결을 시작하기 앞서 네팀 이름 좀 정해야 될것 같아. 요 네. 어떻게. 오케이. 준비습니다두 분적인 팀이 되어 주세요. 그 팀의 팀명은. 상품 내 꺼요. 상품 내아 꺼요. 아아 도겸이 수고해! 로즈컷! 여러분들이 수고하니 수고하니 수고하니 수고하니 수고하니 오. 오 네티 지금 네 본격적으로 떡국 만들기 시작해볼 건데요. 어,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예 떡과 육수는 주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아아아예 근데 제가 아 떡국을 만들려면 그 외에 또 필요한 제품들이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들이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한 팀에 한 명씩 네. 한 30초 안에 고르셔야 돼요. 아이고. 그 고르는 제품들을 무조건 네. 한 번씩은 다 사용을 해야 돼요. 네. 아. 팀에서 장고 사람을 정했어요. 우리 정한동네가 정한동네, 정 저희는 수원 강경요 공기미, 이는 세일 토너. 자, 3초. 시작. 우와. 이야 맞다. 싸우지 마. 차기 차렷, 차렷, 주, 아. 아. 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2 1 3 진지해! 해갈비에... 음, 네 이제 가면 되죠. 들어 가세요. 아니 이게 재료가 두개인는게 있고 세개인게 없잖아요. 혹시 또 아쉬운 거 없어요? 마늘 마늘! 마늘 필요하죠 마늘. 그래서 <usoenas> 제가 right, 또 이렇게 하늘 못 고르신 분들이 있었나봐네 있어요 있어 제가 또 택대로 오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분 하죠? 바로 민규를 이하! 네, 지금부터 한팀더한 명씩 나와서 참참참 게임을 하시고 네. 이렇게 비시면 이차찬를 뽑아가시면 됩니다. 알겠니다 준비 시작! 자참참아 참참참! 와! 웃어! 아! 아 저희 원우 씨나왔습나요오늘씨 같으면 참참참 그렇게 잘합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아주요자 원우 씨부터 성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참참참! 아 윙이 잘해 참참참! 나이스 나이스! 점점점! 나이스! 잠잠 잠잠 찬스권을! 잠잠 잠잠 잠잠 잠 야!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 찬스권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을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아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지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사잠 잠잠 잠아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잠잠 야잠 잠잠 야잠 자 그러면은 디노, 게임 2번째 입 3번째 로즈번째 오케이. 아, 예. 자 네. 준비. 디노 씨부터 성공 들어가입 7번째 입 8번째 입 9번째 입참0번째입참참참 참! 3번째 참아번 아, 아쉽네요. 네. 아, 더 좋은 차째입 7번째 입아번유입9번용권아 아니, 좋아요 좋아 좋아요 저는 진짜 저거 갖고 싶어요 민규고 싶어요 저거 가는진민규을다 가지고 싶으시죠? 네 가지고 싶어요 증상적 게임하는 것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요안하셔면 민규, 안하셔규 돼요 안 하셔도 민규 안 하셔도 다가안 하셔도 돼요 민규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민규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하요안하요안하요안 하셔도 돼요 안하셔도 돼요 요안요안 저희끼리 요즘 많이 하는게임이 있는데 그거 게임을 합시다 그 이름 대기 무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한나말로한국말 1, 2, 8, 7타무니 강철비, 7번 방 택시결단사 택배가 신과 함께 타무! 어.. 남자가 사할때 그거요! 택배결단요! 택사에게 혜택아! 1, 2, 어.. 해줘 그거요! 신과 함께! 했어! 야! 야! 다리못잖아 아! 가필요 이제부터 요리를 시작할 건데요 제한 시간은 30분이에요 그럼부터그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야 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본생부1와 <웃음> <방식으로 시작해 웃음> 세븐틴 떡볶 만들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 블루팀 재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오늘? 이거는 식음인지, 식초인지 일단 요리하면서 일단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식음인 것 같아서 가져 왔고요 어, 보면... 그리고 あ, 참기름, 설탕인 줄 알았다 소금을 가지고 왔다 계란, 계란, 김 자, 그리고 육회? 육회 아니죠 소기 자, 이거는? 다들어왔 오 이거 방파. 이거 또조심한야 네, 조심한야지또요고 이거는 입바자. 우리는 포인트가 공본이 너무 공약은조음이 없기 때문에 삽패업으로 습니다스팸떡국 일단 저희 팀이 뽑은 재료 정한이 후보 재료는 김, 이, 만두, 만두, 계란, 계란. 좋다 각종 소스에 대소금이라든 자. 시그죠래서 아, 아,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잘 먹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재료를 뽑았냐 네. 바로 떡국에 네. 있는 재료들을 네.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떡국에 있는 재료 일단, 네. 일단, 아 일단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만두, 달걀, 달걀. 김, 김, 고기, 고기 만두 햄은 정말 어디에다 넣어 그치, 그치, 맛있지? 근데 저는 뻔한 떡국로 만들기 싫어거든요 아, 뻔한 떡국? 그러니까 먹으셔서. 혹시...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내가 이거를 조금만 내가 잘라주고, 그리고 <웃음> <이걸 넣고> 먼저 <웃음> 해야 되잖아. 내가 고기를 좀 먹고 있을까? 고기를 한번. 어, 일단 T. T. 형에 T. 형님. 그런데 이거 뭐예요? <웃음> 야, 지금... 오, 전문가의 손길! 아, 네.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어, 맞아. 어, 요리하는 남자? 어 요색남 이색적이다. 이색적이다. 요생남 요생남.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떡을, 떡을 추어하겠습니다 아 안녕, 나 들어간다. <웃음> 조심해, 조심해. 야, 조심해. 야, 천천히, 천천히. 자, 빌 한번. 어때요? 저 남은 번시키봐도 될까요? 와야 와, 너무 좋아 그치 그치 아니야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와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좋아 야야 너무 좋아 음식은 음, 너무 좋아. 감이야 어? 음식은 감이야 어? 음식은 감이야? 응. 감구로 하는 거야 어, 우리 고기도 볶아서 네. 왔어. 지금 그래서 내가 일단 고기를 볶고 그 기름으로 계란을 하자. 오 어떻게 지알지스컵스랑준이 가는 거같아저거 계란 잘 깨야. 이거 잘 깨서 이거 이렇게 한손으로 읽고 오고. 어, 다 들어갔는데. 어, 다 들어갔잖아. 아, 실수 실수. 아, 실수 한번할수 있죠. 이거잘 못해. 는 아 네, 나도 이거 잘하지. 나다찍거 같지. 아니야 하시면 아잖 조심 조심. 이거 다시 오두. 오 다시 오라고. 아니 야홉안 할게요. 다시 오두. 오! 잘해! 잘해! 옛날에 그 케이크 만든 적 케이크 만들면 이거 한 시간 더 할까요? 네. 아 뭔가 준영 요리 잘하니까 네. 멋있다 어. 내가 가, 약간 소저를 한 스푼 정도 네. 네. 네. 네. 그, 아 됐어요 됐어요 어 냄새, 어, 냄새 봐! 좀 생각해 주세요 먼저 물에 떡을 불려놔야지 네. 마늘 돼요 자 아, 지금 이제 오늘 팀은 지금 떡에 좀만동하나 어, 베개. 지금 어, 여기 같이 넣어 양파는 거기서 산기는 되지 않아 지금 멸치 국물 에 베개에서 오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요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아 계란 떠나요 이게 굳이 모양을 맞요 이게. 근데 야겨못야안해이맞아이게시력나아이더넣야될니다어요 야물물 물 낮춰. 두거만. 와 나야 두 개만. 두만 어? 고기 이거 재료 다 빼. 재료 아, 네, 네, 네. 다 빼? 네. 어, 네. 양파는 꼭 볶을 건데? 네, 네. 어 양파 양파. 이거 조금. 볶다고? 이거만. 아 볶다고? 현명합니다. 현명해요. 감자 연기 굉장히 아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팸으로 감자를. 그렇죠. 양파. 이스팸이이 햄이 원래 이쪽으로 좀 짧게 하네. 살짝 살짝. 양파 살짝 살짝 씨면 썰당? 살짝. 내가 이게. 간장 이거 거, 없어질 것 같은데 계속. 내가 그래, 껐는데. 할것 어, 같아. 빼빼빼 그래. 어, 예, 예. 이제. 요 예, 예. 아, 지금 이게 거의 소고기 볶음인데요. 네. 맛좀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잠시만요. 특겸팀 아, 소고기 볶음. 자. 제가 밍밍합니다. 아, 진짜. 아, 이건한 번도 안해먹게요 여기다 고기까지 넣으면 칸토돼가지고괜찮맞 거. 근데 우리 30번 안 깔아야 것 같은데? 아, 이거 금방 익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익었어요. 형? 열어봐. 오, 열어봐, 열어봐. 열어봐. <웃음> 여러분, 봐봐, 예,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한 손으로 계란 넣는 거 여러분, 여러분, 여 이거 이거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다 만들었어? 계속 안 건들릴 때 이미 됐어 어 됐어 까까 됐어 까 됐어 계란 로즈컬츠 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됐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우리 굉장히 어, 이제 저어줘야 돼이까담을까 빼고는 잘해다 하나도 되고 됐어 <S> 김! 이따가? 어, 이따가, 이따가. 어우, 좋은데? 대고 잘했는데? 음, 이뻐! 파, 갈란, 중국 음식 한번... 어! 형, 해줘, 해줘! 중국 해줘? 란 하나 파괴 없어. 그럼 리 파, 파, 파게 파, 파괴가. 란젤 여기 있습니다. <응>. 아, 이럴 때잡 멋있어. 뭘 멋있어. 감 좋아해. <웃음> 아 오 약간 오오니니까 오. 그러니까 그, 형이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거오오오오오오오이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썰어 놓고, 이집 나가버려. 간장이 필요한 건가? 아무도안 하지. 나긴 하는데, 약간, 그. <웃음> 려 <웃음> 소금이 없어서 그런. 근데 우리 최대한 쫄려야 돼. <웃음> 안돼 안돼 야안 돼. 이거 그거 해서 넣어야 돼. 이거 생으로 넣으면 돼. <웃음> 아저저저저 그렇지. 아니, 생으로 넣어도 네.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야. 뭐야? 살짝 아니야 아니야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오, 짭짤해. 네, 네. 네, 네, 네, 네. 한, 한 번씩 맛보면 맛있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 맛있어. 맛한번맛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맛이 저희 있어 됐어요, 이제 됐어요있 저희 떡국 <웃음> 근데 맛있는데? 삼창이름 넣으면 될것 같아. 어, 그리 만두 나쁘지 않아. 그리고 고마울 수가 부족한데? 어, 네. 그래? 이거는 내가 집에서 가져와. 집에서. <웃음> 이거 사실, <웃음> 내 친구가 어. 그냥 떡볶이 고수 <웃음> <떡볶이 웃음> 때 보내줬어요. 감사합니다. 만두 여기고 봐봐 이 간장이나 소금 좀 넣어야 되나 한번 봐봐 내가 민규 입맛이 아주 비싸고 나왔어 어 싱겁지 않아 여기서 간장 넣으면 안돼 소금 조금만 할까? 오 이, 이거를 조금 더 넣어보자 그리고 어. 또 간이 돼 있는 거니까 빅 응. 노른자, 어, 노른자 빼게 눈에 어, 빼는 거왜 아니야? 노이자가로지 아니, 아니, 않아? 네, 어? 1 그래. 어, 자, 0 0 색감만 보여도 괜찮지 않아? 12개만 딱 맞춰요. 12개? 1만개 12개? 1 2자만2두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고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 2 오늘은 진짜 넘국같아 민규 씨 이제 1분 찬스 있잖아요. 김 뿌리기 를만요 <웃음> 아 <맞아요. 목소리도> <목소리> <웃음> 김을 아주 기가 나게 보여줘야 돼요. 1분 차스 지금 수정하겠습니다. 오, 어, 좋아, 느낌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야 오케이. <웃음> 역시. <웃음> 야, 이거 <웃음> 봤을 때, 리아 1등이다. 아, 이거, 난이 센스가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게 뭔지 알지? <웃음> <웃음> 아, 이거 진짜 닮은데. <작네. 웃음>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식을 해볼 건데 네네. 너무 저도 기대가 돼요 저희에 하고 화면을 봤는데 네네. 너무나도 좀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웃음> 떡국 하면은 떡과 육수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근데 육수는 사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부가적인 것들에 방법에 아 있어서 네. 어, 어떤 식으로 조리를 했는지를 보고 좀 네.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 어떻게 첫 번째 팀부터 먹어보도록 할까요? 예가겠습니다 네. 민규 선생님 말씀에 어, 맞춰보겠습니한분다 다 먹었어요 지금. 야. 아 두근 두근. 아 지금 비가 떨어져. 이 형의 코를. 오 한입 더 먹고 있어. 국물. 국물도 갈라나 섞어서. 오캐어 먹고 있어. 국물이 맛있나봐요. 아, 그런가 봐요. 왜? 며칠 <웃음> 나왜캐어 <웃음> 먹고 있어? 왜? 자. 여기 너 써지기 거기는 물리. 아 이런 맛이군요. 어두 아, 번째 아니, 팀인데요. 네. 이 팀은 네. 평태를 넣었거든요. 아 평태 맛있겠다. 어. 평태. 평태를. 근데 그게 플러스가 될 아. 수도 있어요. 네, 먹을까요? 어 착각 아,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어. 네. 호박부터 먹을게요. 짧 거야. 어 호박. 호박도 볶아서. 넣어 어, 호박 좋은데요? <웃음> <웃음> 아. 볶아서 야생. 찾는 게 중요합니다. <웃음> 어, 와인. 아. 아. 이제 물까지 야아 좋아요 에와아아 물로 이거 만헹구시고 저거 원래 물로 담는 그릇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원래 간장 간장 그그릇 간장 그 그릇이 일단 진그시이 여기가 살짝 물 그런 게 엄마 엄마 떡볶 끓여줘 영민규야 아들 최면 버시는 거아 최변 최시는거아아저요리하을세요 네 마무리 물한 잔. 자 간장통. 정말 근데 이게 네. 재료가 큰 차이가 사실 많이 없어요. 예. 네. 근데 진짜 미세하게 다 달라. 미세하게. 아 신기하다. 너무하게 음. 다른 게좀신기 정말 달고 시커스. 네 식사평. 이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네. 어떤 네. 맛이었죠? 어떤 맛? 굉장히 어린이 입맛이 섞인 어 맛이에 아 조금은. 네. 어른들의 입맛에는 살짝 아 멀지 않나. 아아아 신기하다. 신기하다. 네. 두 번째 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고기를 볶을 때 야채를 같이 볶았죠. 네. 근데 간장이 없는게좀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저팀에 아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네. 혹시 떡불려놓고 하셨어요? 떡이요? 네. 바로 넣으셨죠, 야채랑. 이니 아니요. 그물 끓다가 넣는데. 었 아, 아, 다 웃었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그 차이점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떡을 뿌린 팀과 뿌린 네. 네. 팀의 차이는 뿌린 어. 아, 팀은 확실히 네. 떡이 많이 쫄깃쫄깃하지 맞... 않아요 아, 아, 그죠? 불려 놓고 뿌린 팀이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팀 같은 경우에는 오. 너무 잘먹었요 잘 네. 네. 가장 떡국스러운 떡국이라고 할수 있었던 맛을 떠나서 뭐, 뭐, 떡 네그 익은 정도 상태. 네. 또 그렇고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네. 팀 중에 우선 네. 첫 번째 팀을 탈락시킬게요. 네. 그랬어요? 자 리뉴 셰프님의 골라주세요. 선택. 자 3등 3등은시작하습니다 무교만 그고 있다. 있었는데 네, 이게 제 개인의 입맛에 취할 수 있어요 1, 네. 1 2등만 구경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아, 이가다 맛있었고 다 맛있었어 솔직히 아, 다. 어 위에 비주얼도 있었고 뭐, 형이 여러 가지 신사를 따한거형 하나의... <웃음> <거울이> <웃음> 1등은? 상품 내꺼죠! 와아! 우리 다들다우 와, 상품! 내꺼! 정환형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어, 했습요 아, 정말 기다하시면 좋아요 네축하드니아 <목소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오! 뭐야? 외식 상품 거아 정말 떡국을 만들어서 새해부터 너무나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에 너무 설레고요 2018년에 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네.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떡국을 보고 약간 가족분들이 떡국을 드시면서 행복한 한해 네. 네. 보겠습니다 정말 상품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누구세요? 네. 아귀여준영은 열심히... 아, 어땠나요? <웃음> 준영은 어땠어요? 떡국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 네. 맛있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네. 좋고 앞으로 기회되면 또 정한이 형한테 부탁하고 한번 만들고 싶요면 좋습니다 잘하만록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저희는 네. 이등이라도 일단 저희는 저희끼리 만족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등수를 떠나서 계속 네.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서 네, 네 그래도 네.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떡국 만든 것도 처음이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우지아가 네. 네. 네. 유지하, 네. 어땠어요? 저야재밌었어요 <웃음> 원래 우리라는 걸안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다, 다 같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오늘 웅룡이 되게 우리 팀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아니에요? 저요? 이거만 수고해가지고 네. 네. 제... 저희 팀 그때 저희 팀 이렇게 꼴등 골대, 꼴등은 했지만, 아저 요리하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 맞아. 순위 이렇게 주는 건 저희끼리 너무 맛있었죠.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그래도 네. 이렇게 세븐틴 떡국 만들기 데트리 끝났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웠고도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2018년 한해 떡국과 함께 즐거운 2018년 건강한 2018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로. 아니 근데 오늘 n o w what to say. I don't say. I n t k n 습니다 n t k n o say. I n t k n 이 n t know what n s e t 꺼내 수리 이렇게도 이렇게 잠겨도 나 열어서 꺼내 줄수 있어. 어, 이, 꺼내줄 수 있어. 이거 부드럽게. 예. 줄... 이렇게 줄... 잠겨도 너날 열어줄 수있어 부드러운 어 이렇게 잠겨도 너 나... 그러니까 부드러운데 좀더 약간 들리게? 부, 들리는 부드러움. 자 good